불교에서 인생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삶을 괴로움으로 파악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의 삶이 결과적으로 늙음, 병, 죽음으로 치닫는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며 애써 구하여도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지 못합니다. 이런 괴로움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삶에서 유의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실상을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로 보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무명의 의계에서 살아가는 중생의 삶 자체는 괴로움으로 관철 되며 괴로움을 지속적으로 재생하게 됩니다.